의사님, 로젬 로젠데님이랑 놀아. 나가! 에 뭡니까? 아여세요네 어, 뭐예요? 어, 뭔 일이야 또? 아 진짜 전화했는데 안 오, 받으시고. 마비노기 사행시하겠습니다. 자 준비. 아, 오늘 또 마비노기 사행시합. 자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자자 자, 마. 마비노기. 아 좋아 좋아. 자 비. 어, 비나이다. 자 비나이다. 자 노. 노. 노력 좀 해라. 야 자 마지막 기 이거, 이거 또 들어오셨군요 저희 시청자 어제 구독자님 본인이 하고 나서 이거 잘 이거 재미없다 이거 망한 거 같다 싶으면 바로 뒤고 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나가면 됩니까 자마 마비노기를 열심히 하는 스트리머어스트리머좋아하자비 자. 비우사님 자 비우사 오케이 자노 노잼 로젠덴님이랑 놀아주신다고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마비노키 사행시자 준비했습니까? 음. 예 준비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마, 마비노키 디렉터님! 자자자자자! 비! 비이 상하는 행동 말고! 노! 노를 열심히 써서! 오, 자 마지막! 기좀살려주세요 기 야! 하나 더 갑시다. 하나 더 갑시다. 하나 더요? 아 하나 더 갑시다. 로젠젠 한번 갑시다. 로젠젠. 로젠젠? 자 준비. 자 로젠젠. 자 로! 로젠. 로드... 잠. 빨리해, 빨리해, 빨리해. 노동의 대가를 뭐라고 바라십니까?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? 노동의 대가를. 로동의 바라십니까? 대가를 바라십니까? 어 좋아, 좋아. 오케이 자 젠. 젠젠님을 보십시오. 뭐 젠? 젠짜 재미없다. 야 배드 터제. 알았어 들어줄게 자. 자 마찬가지로 자. 노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<웃음> 젠제님이 상처받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 아 그러니까. 아또 이러고 진 좋은 말자 젠. 젠작에 잘하지 그랬습니까? 나가! 야! 하세요. 네자 깔끔하게 우리 진짜. 그 마비노기로 딱 끝내고 마무리 합시다 제가 멋있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, 운띄어주세요마 마비노기, 너란 게임 비 비교할 수가 없는,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다 노 노력을 해봤어, 너를 더 좋아하려고 기